펜넬이나 이런 크레이트에 가둬놓고 외출했다가 집에 왔을 때 피바다를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전 실제로 봤어요 이빨이 다 깨졌어요 잇몸이랑 이거는... <목소리> 안녕하세요 설채연 수의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분리불안에 대해서 조금 정리하는 시간 특히 분리불안에 대해서 잘못된 정보에 대해서 정리하는 시간을 한번 가져볼 겁니다 그래서 분리불안에 대한 7가지 미신, 잘못된 정보에 대해서 말씀드려볼게요 첫 번째가 모든 분리불안을 가진 아이들은 벨크로독이다 집 안에서도 항상 보호자를 쫓아다니는 아이들을 우리가 벨크로독이라고 해요 어떤 전문가들은 그렇게 얘기를 해요 모든 분리불안을 가진 아이들은 분리불안이라고 얘기하려면 벨크로독이어야 된다 근데 꼭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제가 이 공부를 시작한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저의 강아지 세상이 말고 하나가 더 있거든요 그 친구가 버블이라고 좀이 베일에 쌓여있는 가끔 이제 사진을 올리기는 하지만 버블이가 분리불안이 있었어요 집안에 있을 땐 오히려 스킨십도 싫어해요 저는 너무 예뻐서 같이 있고 싶고 막 안고 싶고 이런데 되게 독립적이에요 집안에 있을 때 되게 좀 괘씸한 게 나랑 너무 가까이 있지는 마 그런데. 내 눈앞에서 사라지지는 마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나랑 같은 공간에 있어줘 우리 집에는 같이 있어 줘야 되지만 밖에 나가지는 마 약간 이런 아이라서 벨크로독 증상은 전혀 없지만 분리불안 증상을 보이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번째 예전 영상에서 살짝 말씀드렸지만 침대에서 같이 자면 분리불안이 생긴다 제 영상 뭐 이두 개를 다 보신다면 아시겠죠? 침대에서 같이 자는 것과 분리불안이 생기는 건 아무 연관성이 없습니다 침대에서 같이 잔다고 분리불안이 생기지 않아요 다 연구결과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냥 현실적으로 그냥 같이 주무세요 침대 위에서의 공격성을 보이지 않는다면 그냥 같이 주무시라고 같이 자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실제로 뭐 예전에는 같이 자면 위험하고 안 좋고 그리고 잘못된 정보 뭐 이런 연구 결과가 있기 전까지는 같이 자지 말아라 의사 선생님도 얘기하셨는데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병원이에요 사람 병원 이 메이오 클리닉에서 연구한 결과 반려견과 같이 잤을 때 수면의 질이 높아진다 그래서 불면증이 있거나 불안 증세가 있는 사람들은 강아지랑 같이 잤을 때 공격성이나 이런 문제 행동을 보이는 아이가 아니라면 같이 자는 게 수면의 질의 향상해 도움을 준다라는 연구 결과를 발표한 거죠 그래서 분리불안 때문에 너무 힘들게 이거를 분리시키고 이런 건안 하셔도 돼요 왜냐하면 같이 안 잔다고 해서 분리불안이 해결되지 않아요 이거 해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<웃음> 세 번째는 분리불안을 가진 모든 강아지들은 혼자 있을 때 먹지 않는다 이것도 잘못된 정보예요 정도에 따라서 조금 달라요 정도에 따라서 조금 다른데 분리불안 보이는 아이들 중에 혼자 있을 때 먹는 아이들도 꽤 많습니다 단, 먹고나서 불안해져요 <웃음> 네, 먹고나서 불안해지는 아이들이 많고 좀 심각한 불안을 가진 아이들은 혼자 있을 때 처음부터 아예 아무리 맛있는 걸 줘도 먹지 않는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하지만 아주 심하지 않은 아이들 아니면 식욕이 너무 왕성한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혼자 있을 때 우선 먹습니다 그리고 먹고나서 할게 없을 때 불안한 증상을 보이는 경우가 있어요 모든 분리불안을 보이는 아이들이 혼자 있을 때안 먹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내가 음식을 주고 나갔다 근데 집에 왔더니 어? 먹었네? 우리 아이는 분리불안 아닌가 보네?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래서 분리불안의 확진에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? 영상 촬영이에요 영상 촬영을 해서 보면 꼭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보입니다 얘가 불안하다는 걸 짖고 하울링하고 페싱이라고 해요 막 왔다 갔다 해요 온 집안을 왔다 갔다 해요 우리도 불안할 때 안절부절 못 한다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꼭 우리 아이가 외출했다 돌아왔더니 먹을 걸 먹었다고 얘는 분리 불안이 없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영상 촬영을 해보셔야 돼요 네 번째는 혼자 있을 때 집안을 파괴하는 아이들이 다 분리 불안이다 불안은 없는데 혼자 있을 때 집안을 엉망으로 만들어 드린 아이들을 제가 파티견이라고 했어요 파티견 그동안 보호자가 같이 있을 때는 뭔가 하려고 하면 안돼 했던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갑자기 막못 어 씹었던 것들을 막 씹히기 시작하고요 혼자 있으니까 얼마나 심심하겠어요 우리처럼 뭐 유튜브를 볼수 있는 것도 아니고 책뭐 영화를 볼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막 이제 자기 혼자 놀 것들을 찾는 파티견들이 있기 때문에 내가 외출했다 돌아왔는데 집안이 엉망으로 되어 있다 그렇다고 해서 얘가 다 분리불안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꼭 영상 촬영을 해서. 불안 증세가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해야 됩니다 다섯 번째 자, 이것도 진짜 많아 우리 집 강아지가 분리불안이 있으니까 동생을 만들어 주면 분리불안이 없어질 거야 <웃음> 많은 확률로 분리불안이 있는 두 마리의 강아지가 생길 겁니다 우선은 강아지들은 진화적으로 가축화의 과정에서 사람과 친하게 진화된 경우가 더 많기 때문에 다른 동물이 있다고 해서 불안이 사라진다고 얘기할 수 없어요 그리고 불안은 같은 무리에게 전염이 됩니다 만약에 분리불안이 있다고 해서 다른 강아지를 데리고 오려고 한다면 더 많이 생각해 봐야 돼요 친한 강아지를 데리고 와서 단둘이 돋봤을 때 분리불안 증세가 어떻게 되는지 확인을 하거나 아니면 전문가와 상담을 한번 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<목> 여섯 번째는 분리불안 있는 아이들은 캔넬에 넣어놓으면 좋아진다 그래서 매출할때 캔넬에 넣어놓고 가야 된다 이것도 다 통하는 말이 아니에요 분리불안 있는 아이들 중에 우리가 confinement anxiety라고 하거든요 사람으로 보면 폐소공포증이라고 할까요? 연습이 안된 아이들이 좁은 공간에 갇혀 있을 때 불안이 더 극대화 되는 경우가 있어요 원래 개들은 뭔가 좁은 공간에 구를 파고 거기서 내 몸을 숨기고 이래서 그런 공간을 더 좋아하는 경우들도 많지만 아닌 아이들도 되게 많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걸 인터넷에서 보고 그냥 무조건 캣넬이나 이런 크레이트에 가둬놓고 외출했다가 집에 왔을 때 피바다를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전 실제로 봤어요 이빨이 다 깨졌어요 잇몸이랑 탈출하려고 이거를다 물어뜯다 보니까 이빨이 깨지고 잇몸이 다 들어올려 올라가서 그 주변이 다 피바다가 되고 애는 완전 그로기상태 이런 경우도 있기 때문에 어디 인터넷에서 이랬대 누가 이랬대 이렇게 생각하시면 절대 안 돼요 <웃음> 마지막으로 분리불안이 있을 때 집안에서 개를 무시해야 된다 우리 바로 전편에 설명을 드렸죠 네, 헝가리와 독일에서 연구한 결과 오히려 무시를 했을 때 보호자에 대한 신뢰감이 떨어지고 보호자가 외출했을 때 돌아올 거라는 생각보다는 언제 돌아올지 모른다는 그런 불안감 때문에 분리불안 점수가 더 높아진다라는 연구 결과를 봤어요 무시를 할게 아니라 우리 아이들에게 올바른 규칙을 알려주고 신호등을 만들어줘서 강아지들의 불안을 떨어뜨려 놓고 보호자에 대한 신뢰감을 만들어줘야지만 조금이라도 이 불안이 떨어지고 혼자 있을 때도 아 보호자 돌아올 거야 우리 엄마 아빠 돌아올 거야 가족들 한이 정도 시간 있으면 돌아올 거야 라는 믿음이 생기면서 분리불안이 조금이라도 좋아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분리불안에 대해서 우리 시중에 널리 퍼져 있는 이 일곱 가지 잘못된 정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혹시라도 지금까지 오해하고 계셨던 분들은 절대로 섣불리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잘 모르시겠다면 전문가와 상담을 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다음번에는 이제 그럼 어떻게 해야 돼? 분리불안 고치려면 어떻게 해야 돼? 네, 솔루션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정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아, 그리고 지금까지 이걸 안 했는데, 구독, <웃음> 좋아요, 네, 부탁드립니다. 안녕!